지난 쌍봉사 망고의소리 합창단이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망고의소리 봉사단은 9월 24일 지난 흡어르신들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밑반찬은 잡채, 무생채, 미역국으로 지난 지역 어르신 4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쌍봉사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사공원 활동 기부행과 함께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진행됩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